예 아까 1포째부터 지금 7포째 까지 제가 시험을 했고요. 시간 관계상 다 녹화를 하진 않았습니다. 지금 마지막 8포째 입니다. 예, 8포째 우린 것을 수구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지금 현재 실한경으로는 1포 2포는 장향이 약간 강하게 나타났고요 3포 부터 5포까지는 상당히 아, 후운이 잘 따라오는 단맛이 있는 아, 양질의 수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7, 6포 이후부터 7포까지는 아, 각 10초간씩 더 우려서 지금 8포째는 30초를 우린 탕생인데요. 아, 상당히 아, 색상이 이제 많이 연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향은 상당히 깔끔하고 잡향 장미가 없는 길보호의 아, 보이차입니다. 예, 네, 다시 한 번, 어, 차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길보호에서 나온, 예, 박금 1973, 1973년에 배방이 처음 시작됐고, 어, 이 제품은 2014년 제품으로 41주년 기념병입니다. 예, 이상 오늘의 좌충우돌 보이차 시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